안녕하세요. 진짜 올라오기 싫은 옥상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라오고 있답니다. 다육이로 가득 찼던 여기는요, 이렇게 텅텅 다 비어 있어요. 속에도 비어 있고요. <웃음> 이제는 웃어야죠. 이거 속에도, 미도 다 비어 있고요. 음, 야는 올리브 나무인데, 혹시 몰라서 싸놨고, 이거는 목백0이아인데 아주 맛이 같습니다 여기 별거 아니구요 이런거에요 이런거 그냥 껍데기 그때 얼은거에서 좀 괜찮은거 있나 하고 뜯어 놓고 음 여기도 그냥 1단 2단 색깔이 새카매 졌어도 혹시 한번 몰라서 이렇게 일단 2단에 일단 놓고 신문지 덮고 비닐로 해놓고 어 이것도 올리브 나무예요 이상하게 올리브 나무가 추위에 강한지 얘네들이 아직은 다 멀쩡해 보여요 지금까지는 이제 더 봄이 와봐야지 새싹이 올라오는 거알 텐데 그래서 여기도 뭐 가득 찼던 거 비어 있고요요 밑에도 이렇게 텅텅 비어 있답니다 그리고 요 디그 자였는데 여기도 텅텅 <웃음> 저기 물 일할 때 장아만 <웃음> 남아있네요 어이구 참말로 음 그리고 여기 지갈 길을 잃은 라지에타는 이러고 있어요 어쩌겠습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서 또집를 가야지요 밖은 아직도 녹은 데는 녹고 쌓인 데는 쌓여 있고 눈이 이래요 화분 장사하러 갈까요? 여기 자가 보이죠? 사이사이 겹쳐서 막 여러 개 놓은 것들도 많고 저렇게 못난이 된 애들 또 선인장이 제일 먼저 얼어 죽었던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화분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집으로 이미 많이 갖다 놨어요 가서 세척해서 나중에 또쓸 일이 있을 때 쓰려고 작은 것 같죠. 이게 개수가 얼마 안돼 보이죠. 엄청 많아요. 화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쪽에 또 있어요. 나원창 음, 요고에 있던 애들 다 죽은 애들이고요. 이것도 엄청 컸던 이름은 어디 갔어? 아닌데. 노불. 노블. 노불이 이렇게 아주 엄청 목대 크게 내가 대형으로 키웠던 애인데 다 사라졌어요 여기도 이제 또 한번 와서 씻어서 세척해서 가져가야 되고요 여기도 한번 이제 세척해서 또 다육이 드릴거예요 혹시 <웃음> <없이> 어떻게 살아요 <웃음> 그러면 또 얘네들 또 써야 되겠죠? 아이고 눈이 음... 언제쯤 따뜻한, 따뜻한 봄이 올까요? 아, 경칩은 돼야 될것 같아요, 춘천은. 워낙에 추운 지역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놀랐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렇게 추운 곳이라는 걸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음, 건강관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